안면 윤곽 수술도 꼭 전신 마취를 통해서만 수술을 하기 때요 네,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. 이유는 뭐냐면 이 안면 윤곽 수술을 충을 겉에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. 다 입안으로 음. 절개하고 수술을 하는데 입안으로 절개를 하는 수술은 입안에서 피가 나는데 어, 전신 마취는 어, 기도를 확보하고 하는 수술이어서 입안에서 피가 아무리 나도 그게 기도로 들어가서 흑인성 폐렴 같은 게 생기지 음. 않거든요. 근데 이를테면 수면 마취로 윤곽을 하 기도하는데 불가능하진 않지만, 그런 그 입안에 사는 피가 기도로 들어가서,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,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, 그다음에 그런 피가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원칙적으로 얼굴, 어, 입안으로 하는 모든 얼굴 표수술은 전신만 치료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. 음, 저는 양학술이랑 같이 해가지고, 전신 마취. 약수는 어쩔 수 없고, 이를테면 좀 간단한 턱끝이나 광대 같은 경우에는 네. 손마취를 진행한다고, 하는 뭐 네.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, 사실 위험도로 따지면 사실 전신 마취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마취 수술이다. 저는 마취과 선생님도 따로 계시죠? 네, 그래요. 네. 되게 또 안전하게 그렇지, 그렇죠.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. <웃음> 제 맥박이 너무 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직까지 병원에서 수술해서 두발로 걸어가는 사람 없다 문제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하실 습니다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에 대한 부분도 대개는 어떤 게 있냐면 수면 마취는 일반적으로는 치과 원장님이 따로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가 마취 상태도 신경 쓰고 수술도 신경 쓰기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신 마취해서. 마치 과장님이 따로 봐주시는 게 안전 덕면이나 아니면 신경을 쓰는 면에 있어서 도 하신 더분에 대한 방법입니다.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이가였어요 <웃음>